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트라젝토리 어, 파라미터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트라젝토리 파라미터 매개변수는 크레오 내에서 궤적 경로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0은 궤적의 시작 이런 궤적의 끝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모양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다음처럼 꼬여있는 캔디바를 한번 모델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분석을 해보죠. 전체 길이는 19인치입니다. 그리고 몇 바퀴 돌아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퀴 돌아오고 있고요. 어, 캔디바의 반지름은 0.2고, 필레 처리된 부분은 반지름이 0.025입니다. 하나는 직선 형태고요. 하나는 꼬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두 가지를 각각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을 착정했더니만 2.3536 인가요? 요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저는 음, 이런 꼬여 있는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꼬여 있다 그러면 이트라 j e c t o r y 매개변수를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새로 만들기 일단 기본 템플릿이 저는 밀리미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템플릿을 해제하려고요 인치 단위를 쓰죠 인치 단위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길이 인치 단위 쓰면 되니까요. 솔리드 요구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면 하나 잡고요. 라인을 하나 그리죠. 조그맣게 하나 그리고요. 얘의 치수가 19인치라는 얘기죠. 확인 누르죠. 얘를 경로 삼아서 수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점은 여기 있고요. 일단 단면 변경 허용이 되겠죠. 그리고 스케치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릴까요? 원의 지름은 0.4가 되어있고요. 반지름이 0.2니까 지름은 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대충 하나 그리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부분다 잘라 버리시고요. 이 사이 각도값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얘랑 얘랑은 그냥 두개선 잡고 요렇게 직각으로 줄까요 그냥? 이 선과 이 선은 직각이다. 주문돼있고요 지수가 여기가 있나요? 그 다음에, 치수를 하셔가지고, 에와예 사이의 각도 값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20도로 주죠. 결국은 이 치수, 20도라는 이 각도 값이 변경됨으로써 꼬여가는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0도 해놓으면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게 뭐 20도든 30도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필레 처리하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0.025. 그 다음에 같다란 표현으로 2원이랑 2호랑 2호랑 같다. 이렇게 주면 완전 정의가 끝난 겁니다. 그렇죠?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뜨면 형상이 제한되어 동체이 이동될 수 없습니다라고 뜨면 완전 정의됐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스케치 빠져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도구의 관계식. 요, st 5번 n o 하시고요 트라젝 j e 파라미터 곱하기 3 6 0도 이렇게만 하면 몇 바퀴 도는 거죠? 딱한 바퀴 도는 거죠 왜트라젝 j e 파라미터가 0과 1 사이 값을 가지니까 어? 결국은 0도부터 3 6 0도 값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다가 뭐 다섯 바퀴 하고 싶다면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로컬 변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신 다음에 플러스 턴 넘버 하시고 몇 바퀴요? 다섯 바퀴. 요 위치에 얘를 넣을 겁니다. 앞부분 찍으시고 우클릭 관계식 삽입. 검정 확인 확인 하면 되는 겁니다. 다 됐으면 이제 그때서야 스케치에서 빠져 나오시면 이렇게 돌아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누르면 그렇죠? 이렇게 뺑뺑이가 열심히 잘 돌아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죠? 예. 네. 이면 색깔 좀 바꿀까요? 하나 선택하고 보기에서 모양새 빨간색 아 미리 바꾸면 안되겠어요 컨트롤 아유 어마 엄마. 컨트롤 Y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모양새 지우기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있으면 빨간색 칠해놓고 돌려버리면 다 빨간색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금방 엄마라고 그랬나 <웃음>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빠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자고 그렇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수입일 선택하고 패턴 일단 축이 되어 있죠 뺑뺑이 돌리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y 축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죠? 선택하실 때요 이걸 끌까요 어디 갔나요 요 글씨 말고요 이 축을 찍으셔야 됩니다 화살표 됐고 그 다음에 4개 90도 맞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프론트 면을 볼까요 어, 프론트는 아닌가요 예, 프론트를 해놓고요. 여러분 다 그러면 띠가 지금 요, 요 띠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기에서 모양새, 빨간색으로 바꾸면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도구 분석입니다. 질량 특성 미리 보기 하면 볼륨이 얼마나 나옵니까? 약 2.3579 야고 약한 차이가 있네요. 얘는 얼마죠? 2.36입니다. 이거는 인벤터로 만든 겁니다. 옛날에 이거 독일에서 인벤터 올림픽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올림픽은 아니고요. 비공식적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이트 개설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혁신적인 어떤 예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해킹 당하면서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좀 아쉬워요. 그 중에 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확인 누르자.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오죠 아 당연히 또 단위도 템플릿 꺼버리고 인치 단위로 하겠습니다 확인 면 잡구요 스케치 그 다음에 라인 가지고요 요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홀하는 그리죠 그리고 또 라인 가지고 단축키라면참 좋은데 여러분 제가 단축키 써버리면 여러분은 저 사람이 뭐 쓰고 있지? <웃음> 헷갈릴 것같아요 제가 일일이 마우스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죠 네, 4죠? 네, 양옆으로 0.2만큼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죠? 여기가 4죠? 그러면 요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요만큼 그러니까 0.2, 0.2니까 4.4 결국은 반지름은 2.2가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라인도 있겠죠 대충 요 길이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이 전체 경로가 얼마가 되죠? 19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때 쓰는 기능이 뭐죠? 이 주변입니다 근데 주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거는 이 치수만 이렇게 딱 잡으시는 분인데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얘 찍는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안돼요 그러니까 치수와 전체 경로까지 다 잡으시고 얘 찍고 얘를 변경함으로써 2.61 이 치수를 변경함으로써 전체를 19로 맞추겠다는 얘기죠 찍고 좋습니다 10과 주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 이 값이 바뀌므로써 전체가 1구가 되는 거죠. 20으로 하면 얘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럴 때저 페리메터 지수 치수, 주변 치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여기다 이제 스입 당연히 단면 변경 허용하시고 참전는은 이쪽에 두겠습니다. 음, 이쪽에요. 자스케치 들어오죠? 똑같이 원을 하나 그리죠. 이 스케치 내에서는 패턴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일단 요건는 끌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 따로따로 만드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아이고.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을 좀 나눠주세요 요점에서 이, 이 점에서 각각 네개의 점에서 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식으로 필렛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죠 반지름이 0.2 가 되겠습니다 0.2 고요 자그 다음에 필렛 처리를 먼저 하죠 필렛 클릭 클릭 또 클릭 클릭 요렇게요 한꺼번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자그 다음에 간단한 표현을 먼저 할까요 얘랑 찍고 찍고 또 찍고 찍고 이렇게요 같죠 자그 다음에 치수 얼마입니까 0.0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직선은 보조선으로 바꿔버리시고요 영역 색깔 꽉채워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요선 있죠 요선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됩니다 그 전에 요선하고 이, 이 선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직각이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치수로 하셔가지고 이선하고 이선의 각도 값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20도 줄까요? 그러이 치수 값이 바뀌면서 꼬이가는 거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에서 빠져 나오지 마시고 도구에서 관계식 찍고요. 넣한 다음에 트라젝터리 파라미터 곱하기 30도 6 하면 한 바퀴죠. 곱하기 5 하면 바스바 되는거죠 좋습니다 확인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에서 확인 누르고 빠져나오는거죠 자 확인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꼬여있는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쪽 방향으로 볼까요 이 면에 수직으로 보자 그런 다음에 때깔이 지금 어디서 바뀌나요 하나 둘셋네개 있죠 하나 둘세 개, 네개 그러니까 요면 있죠 면이 끊어지니까 컨트롤 키로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보기에서 모양새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음직한 캔디바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결국은 이런 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모든 기능은 그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능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기능을 여러분이 어떠하게 활용하느냐. 예, 네, 잔소리가 많아지죠. 꼭 여러분도 한번 구현을 하셔가지고 수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많은 옵션들이 있고 이 수입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러면 헬리컬 수입이라든지 볼륨 헬리컬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수입 블렌드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